안녕하세요. 표만든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갑자기 제가 영상을 올릴 시간도 아닌데 올리게 된 이유는요. 어제 아마 케이사전에서 뉴스 보신 분도 있을텐데 포시포시님이 올려준 뉴스죠. 언런칭더 12기가 4080 어, 이런 내용이 엔비디아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자 영어 약하니까 한번 해석해서 보죠. 번역에서 보면은 아유 70라 되는데 408012가 출시가 취소된다는 얘기입니다 어, 주요기사 자세히 읽어보면요 RTX 408012가는 환상적인 그래픽 카드지만 이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4080의 이름으로 두 개의 제품이 나오는 것은 혼란을 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08012가를 취소시키고 408016기가 단독 모델로 낼 것이고 이거는 11월 16일 어디에서나 게이머를 즐겁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4090이 얼마나 잘 팔렸나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네요 어 이거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알고 싶으면 몇가지 알아야 되는 정보가 있는데요 일단 자 보십시오 이전에 원래 출시하려고 했던 4080 12기가의 스펙입니다 코어 숫자가 4090 대비 절반도 채되 잖아요 4090은 16000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충 여기는 7000여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죠 뭐 반올림 한다고 그랬죠. 8,000개잖아요.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코어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뭐 부스트클럭이 특별히 엄청 높진 않아요. 끼껏 0.1차인데요. 이어 메모리 인터페이스 폭이 304비트에서 192비트로 크게 잘려 나갑니다. 메모 리 용량 절반에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4080이나 부르기 힘들었던 제품이었죠. 그래서 많은 매체들이 욕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같이 욕을 했고 그뿐만 아니라 유저들도 매체들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냈죠 그러다보니 4090은 괜찮은 어,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미지를 망치기 싫었나 봅니다 또는 뭡니까 야 우리 지금 3 0시0 c 재고 얼마 남았냐 아유 잘 팔렸습니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뭐4080 취소도 되겠네 4080 12간 취소하자 어 제가 아마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거예요그 4080의 성능을 낮게 보이게 만들고 있다 그것은 3000 시리즈 재고를 판매하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 아마 한 1,2주 전쯤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어 아마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3000 시리즈 저희 그 한국 단어와 사이트 들어가서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은 3090, 3090ti, 3080 시리즈 쭉둘러봤을 때, 많은 제품들이 다 품절된 걸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1 10, 0여종좀 되죠. 원래 100여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재고를 어느 정도 떨어뜨렸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4080 스펙이 공개되고 난 뒤에, 3090, 3090ti, 혹은 3080 정도로 되돌아왔으신 분도 엄청 많고요. 그러니까, 재고를 좀 뺐겠죠. 제고 빼고 나니 이걸 굳이 출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출시해서 욕이 나 먹지.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요. 원래는 이렇게 표시있었거든요 4090, 16GB, 4080 16기가, 4080 12기가 이런 식으로 4000시즈 리 사양이라고 떴었는데 같은 페이지에서 한번 찾아 들어가 봤습니다. 찾아 들어가 보니까 없어졌어요. 1 2기가 없어졌습니다 맞죠? 표기되는 거에서 1 2기가 아예 없어졌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음... 뭐 제품 보고 싶어서 눌러 들어가봐도 4080은 한 가지 제품밖에 안됩니다 16기가 제품 어 그리고 그 16기가 제품의 가격이 뭐 짜도 내리진 않았어요 <웃음> 16기가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고 이 가격에 나온다면 200만원대가 넘을 것이거든요 아니 성준님 이게 어떻게 200만원 넘어요? 잘 생각해봐요 어, 1,699달러짜리가 지금 250에서 300한3 30 4에 팔고 있어요 맞죠? 대체적으로 280 정도 잡으면 될겁니다 근데 거기서 500달러 빼면 얼마입니까? 2 0 0만 정도에 팔겠죠 진짜 싼 모델이 100만원 후반일거고 그리고 보통 200만원 살짝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뭐 가격은 안 내려줬어요. 가격안 내려주고 그냥 조금 더싼 가격에 팔려고 했던 4080의 스펙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웠던그 제품을 취소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다른 매체를 찾아봤는데 똑같은 뉴스를 어,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증거가 이제 확실하니까 어, 런치 취소는 확실하다 이거죠. 그리고 기존 4080 12가 버전은 4070으로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4 0 7 0으 출시할 것이다, 뭐, 4070TI로 출시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 어떤 매체는 이제 박스도 폐기 중인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408012가 기 박스 찍어내던 거 그러니까 완전한 치수로 보면 될것 같고요 어, 아무리 봐도 스펙이 부족했던 그 제품은 4070 혹은 4070TI 정도로 명 명이 변경되어서 판매가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유저 입장에서는 딱히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4080 16기가 가격을 안 내렸으면요 여전히 비싸기 때문에 <웃음> 이게 취소된다 한들 우리가 뭐 새로 나오는4080 가격을 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요 어80 시리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가격이 오른 상태죠 원래 699달러였는데 이제 1199달러 80을 판다는 겁니다 4080은 699달러 혹은 649달러였습니다 고쯤에 팔았는데 이제는 500달러 비싼 1199달러에 그 다음 세대를 사야되는 그런 상황이 온겁니다. 사실 이거는 너무 높은 가격 상승을 보여준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뉴스를 올릴게 아니라 시질적으로는 가격을 내리겠다 이런 뉴스가 올라와야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만 할텐데요. 과연 저4080 16기가를 몇 분이나 사실지참대부다4090 넘어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게 특보 짧게나마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자 아직 13세대 리뷰 찍고 있는 터랑 터라... 시간이 없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십시오 바이바이